그러게요. 너무 평화로운 데? 예. 당근이.. <웃음> <웃음> 어. 아 저거 엄청 맛있게 구워진.. 야 마크에서도 꼴등하겠는데? <웃음> 아예 들어오지 못해서 꼴등이다. 뭐야. <웃음> 어, 나. 안녕, 안녕, 샌지 아, 여기 파피루스구나. 파피루스가 막 때린다. 어, 어. 안 돼! 파피루스 때리다 갔다. 형 응. 배어라져라 대나무 야 뭐야 나는 또 대나무를 자르고 있다 야한 마리가 튀어 올라서 죽고 아이템이 됐는데 <웃음> <웃음> 야 뭐야 또, 또 죽는다. 야야 야, 너, 너 들어가. 야 너도 들어가. 아들 네, 아들 네. 좀 들어가 이 자식. 가겠다. 잠깐만 넣어야 되는데. 진짜 넣어야 되는데. 아들 네, 간다. 한 발이 넣었다. 자꾸 열대어 간다. 밖으로 튀어나가. 야, 한 마리 또 갔다. 못본 사이에. 어. 어. <웃음> 아니, 근데 얘네. 어항이 마음에 안 드나봐. 자꾸 밖으로 다이빙 한 <웃음> 응. 어디 갔어? 와 여기서 보니까 대나무가 진짜 많네. <웃음> 야 이거 봐봐. 여기서도 봐봐. 주변을. 내 있는데 봐봐, 여기 그러게, 언제 짓지? 걸, 근데 뭘로 짓지? 어. 아니, 거기 거기에, 아 그러고 그 거기도 나무었는데다 자랐나? 야, 여기, 저기 봐봐, 저기 <웃음> 여기서 주변 봐봐, 여기 올라가가지고 <웃음> 아니, 이게 뭐야 <웃음> 신호아 세상에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, 휴먼 <웃음> 상 떠라이네 이거 <웃음> <웃음> <웃음> 세상에 <웃음> 아, 내가 지을래 어? 지하철 뭐야? 왜 지하철 여기 있어 생각해보니. 지하철, 여기서, 서로, 일조건 싸움한다고 죽는 나무들이 있는데? 어? 아니, 죽어서 아이템으로 나온 게 있는데? 그냥 가다 먹었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원래 치열했다. 어따 짓지? 예. 예. 아, 여기가 오케이 짓는다 마크 복들도 만날 난 대나무를 또 파종시키고 이거 그냥 대원이한테 말하고 메워버리면 돼. 근데 시장님이 없네요? 아 대나무 <웃음> 시장님이 너무 많은거였네 시장님 <웃음> 아니 이게 무슨 설마 시장님이 대나무가? 우리말, 이, 이곳 시장님은 대원이다. 아, 나 잠깐만, 인터넷 켜자마자 이상한 스킨이 보인나 보이... 이런 거왜 검색한 거야? 아, 어, 내 눈. 어... <웃음> 어허. 와 철검에다가 그냥 심심해서 붙였더니 내구성 음, 3에 날카뽀 걸렸다 미친 야나 잠깐만 부지가 대원이한테 자꾸 막히는데? 아니 이 녀석 대나무는 위대하다 <웃음> 아니 너무 많아서 막혀 그것이 바로 위대하단 증거다 네? <웃음> <웃음> 세상에 세금. 세금. 자. <웃음> 오, 기억에. <급격해. 웃음> 나한테 나무 장사가 일이다. 공무장갑한 <웃음> <파> 적은 없네요? <웃음> 어난 뭐.. 뭐라고? 난 잡상인이 아니야 아돼난 잡상인이 아니라고 우리 시청 시장님 너무 많은가 애가 <웃음> 어? 어 예. <laughs> 어야 주변에 조심해라 대나무가 점령할 것이다 뭐라고? <웃음> 야 아이, 거긴 안돼! 나, 나 부지라고 야 저거 잡자 시장님이 부지 넘어서 생기는 건 안된다고 <웃음> 시장님 정신 <정식. 웃음> 아 뭐야 아 아아아아아아오예못타이브 <웃음> <웃음> 아, <okay>. 어... <웃음> 어, 있어 <웃음> 나한테는 있다 야 나한테 뭐야 나무가 이렇게... 있다. 야 문이 초콜릿같이 아. 생겨 <웃음> 난이문 난 쓸래 초콜릿 나무같이 생겨 으아! <웃음> 아, <야> <웃음> 다 죽었다. 아, 아깝다. 내 남은! 어. 방금 나한테 받았잖아. 잠깐만. 아, 젠장, 땅문서를 당근하고 바꿔치기 했다. 안 돼! 안 돼! 땅문서를, 몸에서 당근만 써서 <웃음> <웃음> 뭐라고? 아, 사실, 당근한테 이런 것도 받았다. 아, 나 당근한테 제대로 사기 당했서 설치해볼. 으아! 아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오케이 감사합니다 둘 다행이다 23개가 줄어 들 뻔했다 어? 덥고 그런 애였어? 예, yeah. 아, 허가증이 저렇게 생겼. 아, 예. 예, 잘가요. 그는 어디로 갔을까요? 없어졌는데? 그러게 좋았어 세트 넘게 다시 못 아이 또라야 그러야 이러니까 렉이 걸리지 야 풍경 봐봐 시장님으로 도배됐다 아니 이러니까 안 걸릴 렉도 사서 걸리지 미친놈 아, 그래도, 어, 오, 오, 오래 장난 아니다. 아야, 아 이게 뭔 말이야? 응. 대부. 대표 정리다 한다. <웃음> 근데 덕구 못 믿겠는 거가 덕구는 못 믿어도 된다. 이곳은 대나무가 좀 영한다. <웃음> <웃음> 이런 대구. 나는 이제 슬슬 밥 먹으러 가야겠다 밥 먹으면 반찬이 당근이다 <웃음> 아니 근데 오늘은 밥 먹고 나서 밖에 나가기까지 할것 같아 음. 잘 갔다 오나 아 대나무 밭더 넓히고 싶었는데 야이. <웃음> 중립은 퍼져야지, 좋은. 알겠나? 안 돼. 예? 네. 예? 글쎄요. 일단 끊는다. 예? 봐봐. <웃음> 이거 아니야 이거야 어아아 <웃음> 아, 그거 안돼 아아아 순간 귀가 멀어서 어어 아, 뭐가요? <웃음> 대문 넘어가 아무것도 없어. 야, 야, 야! 아, <웃음> 어, 놀래라. 오, 어, 깨 놀래라, 진짜. 오, 어, 이거, 이거 터지면 안 돼. 아, 저, 저, 저. 아마, 이 녀석을, 매우 많이 깔 거예요. 어떤 녀석일까요? 하하하하. 진짜 다하 아, 왜 우리 집 꼴등이냐 그러면? 아니, 아니 우리 집도 아니 집이 꼴등을 할 수가 있어? 말도 안 돼. 아니, 이런 당근. 아니, 이런 당근. 어, 그냥 당근. 어? 아, 아 오케이. 당근. 응 음, 당근 근데 당근은 시장님으로 커버하는 것 같은데 어오 오,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왜 음, 자꾸 뭐가 늘어나죠? 아! 여드름이 세 개나 났어. 얘 짜요. 어호호호. 아니, 누가 우리 집 대문에 똥 쌌어. 아, a 벨 e 아, 들다 네. 아니 당근 어 당근 너 이리 와너 잡히면 당근이다 아니 어디로 갔어? 이리 나 합시다 아 어. 당근같은 녀석 걸리기만 해봐 <웃음> 너너야이 당근아 벌로 너의 바지를 벗겨버릴 거다. 아이, 참. <웃음> 내가 말했지, 바지 가져가겠다고. <웃음> 아 어떻게 물에 빠지냐너너왜 거기 있어? 잠깐만. 예? 도구가 없는데? 아 어, 아니 왜 사서 들어가? <웃음>